강사 테이블에는 윤지수 콩혜영 T12까지만 있습니다. 근데 강사 관리 테이블에 있는 T13, T14를 추가로 넣는 쿼리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쿼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탭을 누르시고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겠습니다. 테이블 표시창에서 강사 관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강사 코드, 강사 이름, 경력, 나이, 급여, 근무 시작 시간, 평가, 비고를 차례대로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상단의 디자인 탭에서 추가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강사 테이블에 추가할 거기 때문에 클릭하셔서 강사 테이블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름은 자동으로 아래에 추가해 이름이 같이 뜨게 됩니다. 근데 평가는 같은 이름이 없으니까 뜨지 않습니다. 클릭하시고 평가는 근무평가로 바꿔주겠습니다. 강사 테이블을 보시면 강사 코드, 강사 이름, 경력, 나이, 급여, 근무시간, 근무평가가 있고 비고는 없습니다. 강사 테이블에는 비고가 없기 때문에 비고를 만들어줘야 비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누르시고 비고를 만들어주겠습니다. 기본값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저장을 하기 위해서 예를 누르시고 추가란에 비고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창을 닫아서 쿼리를 저장하겠습니다. 쿼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데이터를 수정한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예를 누르시면 두 행을 추가한다고 나옵니다. 강사관리 테이블에 이 행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행을 추가합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예를 누르시면 강사 테이블에 비고란이 추가되어 있는데 김날이랑 우민지가 추가로 들어오게 됩니다